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벌써 한 2년 정도를 같이 했는데 2년 됐어요 선생님 요즘 뭔가 선생님 표정이 바뀐 거 아세요? 그래요? 어. 느껴져? 그걸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도... 선생님 뭔가 모르게 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해야 아, 되나 어. 뭔가 바뀌셨어요 맞아맞아 맞아. 왜냐면 그렇지? 우리 하, 우리 내 아이의 주특기인 네네. 특기인 네. 네. 이제 터줏대감 할아버지가 네네네. 앞장을 서셔가지고 네. 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아 뭔가 이제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나 네. 목소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네. 변화가 와요. 어 진짜요? 응, 변화가 오고 있어서 어... 약간의 남성적인 이런 어... 느낌이 자꾸 나오지아 그렇구나. 음, 그래서. 어, 잘 됐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웃음> 털을 가져왔는데, 아, 진짜? 그러면 터죽대가 할아버님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딱 이거를. 어, 할아버지 그럼 청배해야지. 아, 아 네네. 모셔, 모셔 어, 제가 모셔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주소 한번 불러드릴게요. 어, 네네. 이걸 적어야 되나? 네, 적으세요. 음. 네.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기 직전에 또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는 글이 있어서. 이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부적 종인데 부적 종이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저는 이제 화경으로 보지만 네네네. 할아버지만의 이제 방법으로 오좀 주소를 좀 적어 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어, 네네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네네. 불러드릴게요. <웃음> 네. 음. 음. 이거 어디라고? 여기 그... 누구네 집인데요 이거 이게 좀 요즘에 어떤지 한번봐주세요 그냥? 그냥? 제가, <웃음> 제가 <절이라도 들리겠습니다. 웃음> 그냥? 라도들렸 뭐,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그냥? 안 보세요. 그냥? 게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맨입으로 이걸 어떻게 그냥 카메라만 들이대고 이걸 보라고? 보자보자 <웃음> 보자 하니까 이게 그냥.. <웃음> 참나? 뭐 어떻게 해야 좀.. 응? 선생님은 보통 어떤 어떤 식으로 조금.. 봐주시나요? 뭐 술이라도 한잔 따라주든지 아.. 어? 아.. 그렇구나.. 술이라도 한잔 따라주고 이거 네. 좀 봐주세요.. 해도 봐주실까? 봐줄까? 어? <웃음> 그럼 술을 한 잔, 지금. 어? 드시고 한 잔, 한 잔을 따라주든지. 술한잔 먹고 좀 봐줘 볼까? 네. 그면 부탁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한번 봐주세요. 근데 참 봐주기는 싫은데. 술을 한잔 준대니까 한잔 먹어보고 좀 봐줘 볼까봐. <웃음> <웃음> 선생님은 뭐 원래 이렇게 술을 어. 즐겨 드세요? 나는 안 먹지 할아버지가 먹지 나는 먹지 <웃음> 맛있네 <웃음> 어떤 쪽 기운이 있을까요? 요 자리가 보자 보자 보자. 엄청 크다. 엄청 커. 큰 집이에요. 큰 집. 네. 위아래로 엄청 넓은. 음. 엄청 네. 넓은 집이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 어. 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응 음, 사람이 없어. 어. 사람이 살았어도 사람이 없다 그러고 음 지금 현재로도 없어 보이고 음 응? 사람이 살아가는 집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아 진짜요? 사람의 온기가 없다 음 사람이 온기가 없어 음? 응? 온기가 없어요 명예를 가지고 들어갔어도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집이고 네네네 없다 없어 어... 왜좀 온기가 없어요? 이분이 기운이 안... 좋아서 없는 건가요? 집터 기운 자체가 그러다집터 음... 기운 자체가 없어 그냥 허우대만 멀쩡한 허우대만 멀쩡한 집만 같이 음... 집 터의 기운이 터의 기운 집 땅의 기운이 음...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터의 기운이 없다 아 진짜요 참... 근데 너무 이, 이 근처 주변이 너무 빽빽하게 너무 많네 어떤 게좀 집들이 많이... 많아, 오... 집들이 많아. 뭔가 좋다고 해서 다삼삼5 모여서 어 어중이 더중이 응처럼다 음 모여 살고는 있지만 음... 있지만 음... 여기서 진짜 내가 잘 지키고 가야, 네네네. 가야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 아 진짜 잘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에 따라서 그 다르기. 근데 이이집주이 이 집뿐만 아니라 그집 주변 전체가 다그 명성을 잘 지키고 가야 된다. 음... 항상 구설시비가 따르는 터다 그 그래. 지금 현재 응. 있는 그 주인은 어떤 그런 기운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혼이 없어. 혼이 없어. 산 사람인데 혼이 없어. 어... 혼이 없어 보여. 어... 왜? 그러니까 어떨 때좀 없어 보이세요? 이건산 그러니까 사람인데 죽은 사람 같고 죽은 사람 같어. 아 진짜 그렇게 음. 안 좋아요. 오. 산 사람은 맞나 싶어. 산 사람은 맞긴 해요, 사실. 네. 근데 그만큼 기가 없어. 어, 그게 집터 기운만 봐도 이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어, 조금 더뭐 특별한 게좀 있을까요, 뭔가. 좀. 집터의 기운으로만 봤을 때. 네. 음. 근데 이게, 뭔가 산 사람의 기운도 그렇고, 네. 뭔가 생명의 이런 움직임이 한계도 없어. 이런 터의 기운 자체는, 네, 네, 네. 이런 아무도 있어야 되고, 꽃도 있어야 되고, 생명. 네. 그냥 풀떼기라도, 네. 풀떼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풀조차도 네. 살아간다 하더라도, 네. 진짜, 희마리가 없,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고. 어... 응. 금방 시들고. 아, 그래요? 금방 시들어가. 그게 주인의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터의 기운도 그렇고, 주인의 기운도 그렇고, 그걸 잘 활용을 못한 사람의 어... 잘못도 있다. 어... 여기는 우, 좀 기운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도 조금. 들어가면 그만큼 닦는 데는 오래 걸린다고 한다. 아, 진짜요. 응.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에 여기 땅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음. 그 주인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는데 뭔가 좀잘 이렇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기운을 좀 정화가 가능할까요? 나는 땅... 따... 잠깐만 나는 땅을 한번 뒤집어야 된다고 봐요 음. 뒤집어야 돼요. 음. 왜 우리가 밭갈이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어, 밭가리. 네네네. 밭갈이. 네네네. 밭갈이를 왜 우리가 밭이나 네네네. 이렇게 새그뭐묘아 묘란다. 이게 <웃음> <얘> 묘자리야. <웃음> 묘자리는 <웃음> 아닌데.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밭농사나 논농사를 으면 밭을 한 번씩 갈잖아요. 네네네네. 뒤집고. 네네네. 근데 여기는 마당이 있다 그러면 마당을 한 번씩 뒤집어요. 음. 땅의 기운을 뒤집어야 돼. 음. 음. 이게, 이 근처 주변, 이런 데가 음.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기운적으로 자체는. 근데 네. 정말 굉장히 지켜가기 어려운 자리에요. 아, 진짜. 어, 나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아. 어, 머리가 터져나올것 같아. 그게 뭔가 이 사람이. 아니, 이 땅의 기운이 아니라 여기 네. 사는 사람이 그런지. 아, 그렇구 어,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면서 여기가 터져나갈 것 같은데. 요즘 좀안 좋은 일이 있어 요 그분한테. 아 미쳐버리겠네. 제가 이거 누군지 그냥 빨리 알려드리고 아, 아? 조금 더 질문해볼게요. 네. 이분 집 주인은 유아인 씨. 아 어머 아, 미쳐버리겠다 지금 열 나. 아 진짜 유아인 씨 아, 요즘에. 여 나쁜 걸 갖고 왔어. 요즘에 <웃음> <웃음> 유아인 씨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마약 아. 때문에. 문제가 아직도 근데 그거를 하고 있어요 진행중이에요 아직도 아, 수사에 구속은 안 됐어요? 네네. 구속까지는 안됐어요? 됐어. 안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집에도 뭔가 좀 그런 약물이나 뭐 이런거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정확히 결과까지는 안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 집의 기운이 정말 안좋아서 유아인씨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건가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뭔가 딴딴했죠 들어갈때는 음... 봐봐 이게 할아버지가 내려주신 이 지터의 기운이에요 오. 여기서부터 써내려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딴딴했어 점이 엄청 진해지면서 이게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써내려가면 갈수록 흐려져 점점점 더 아. 없어 응? 이게 그냥 우리가 보는 한글 같지 않아요 응. 근데 이런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기운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음. 뭔가 베베베 꼬이면서 없어지죠. 그 흔적들이 없어져요. 어. 그 자리에서. 아까 할아버님이 뭐 여기에 기운이 아무튼 뭐 많이 떨어져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붙여서 아, 네, 얘기를 그래. 해 주세요. 어. 제가 지금 받기로는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게 터의 기운이 터의 기운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리 정착을 못했던 거죠. 정착을 못하고 내 걸로 만들지 못했어. 터의 기운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음 내가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음 근데 자꾸 자기가 여기 들어가서 동동동동 됐는지 음 어떤 탓을 했는지 네네네.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갔었고, 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 버려요. 아 진짜요? 어, 튕겨져 나는 근데 이터에서 이 사람을 버린 걸로 봐. 음. 음.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계속 음. 이런 길로 갔고, 그래서 이 이터를 못 지키고 나갔던 걸로. 음. 음. 저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안타깝죠. 이게 본인의 엄청, 선택이긴 했지만. 저 재능 있는 배우인데 어. 너무. 이런 터와 이런 주인이 뭐 내가 안 맞는 터에 주인이 들어가면 은 이런 안 좋은 일도 더 상승을 시키는 어 그럼요. 건가요? 어. 그럼요. 그거는 그럼,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이 UIC와 이 터는 별로 안 맞는, 안 맞는 거죠? 안 아. 맞는 거죠. 약간 이분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가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런 넓은 공간은 그렇게 맞지 않아요. 아, 어. 진짜? 그리고 좀 아담하고 스몰 스몰 사이즈의 그런 집 보니까 굉장히 큰것 같은데 아, 엄청 커요? 그게 뭐 지상으로 몇 층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어. 말씀대로 맞아요 혼자 살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했는데. 아직 아. u i 씨가 오늘이 23일인데 네. 지금 기사 보니까 내일 경찰 조사를 한대요 아. 아직도 이게 조사가 좀 길어지나 봐요 아. 네.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엄청 높은데요 집, 의리의 해요. 나 혼자서 음. 나왔는데 엄청 음. 커요. 음. 아, 아,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좀 조그만데, 아, 작고, 이런. 작고. 음. 너무 기운이, 자기의 기운이, 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를 땡겨서 쓰는 사람인데, 음. 너무 큰 집에 가다 보니, 그거를 다 분산시켰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진짜 혼이 없는, 사, 아까 우리 할아버지 말씀했던 혼이 없는 사람 같다. 죽은 사람 같다. 아. 아. 아. 산 사람인데도 죽은 사람 같다라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 할아버님이 거죠. 현재 상태를 봐주신 거네요. 네네. 아, 선생님이 아까 막 머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응. 뭔가 기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뭔가 이 지금 보니까 약 때문에 좀 그런. 그쵸.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몸상태. 아. 어, 몸상태인 거죠. 아. 참, 아, 진짜. 이런 지기를 그런... 받거든요. 이런 표적을 받거든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그러면 네네. 이런 영적으로 또 받거든요. 너무 머리 아프다 앞으로 좀.. 뭐... 잘 풀릴까? 그런 대... 질문 하지마 그러니까 잘 풀리겠어?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치어나서승질날라그러는 <웃음> 그래. 알겠습니다 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어? 제가... 이런 것들은 잘 풀려도 안 되지 그렇죠 잘 풀려도 안되죠 벌은 받아야지 음... 이거는 정신병이 정신병 음... 귀신병도 아니야 귀신들도 이런 것들은 쳐다도 안봐아 진짜요? 그럼 알겠습니다. 사람 같태 저다 보지 오늘 너무 점사를 지, 정확히 봐주셔서 제가 다음번에 또 투어를 또 가져. 술한병 사와.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사오겠습니다. 가서 술한병 사고 술한잔 따라주고 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